상패션일이스트의김상입입다 오늘은 우리들이 실물 을 보고, 을 보고, 이걸 도시카로 작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학생들이 실제 을진에이는디자인을 도시카로 표을한 겁니다. 이 어프셜도, 한쪽에 소매가 없고, 한쪽은 통판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 옷의 볼륨을 나타내는 기호를 쓰고, 여기가 직선이, 우리나라는 책에 거의 직선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옷의 질감이나 볼륨감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깨거든요, 여기가. 네, 이게 어깨가. 어깨에서 이만큼 넓은 거. 네, 그리고. 소매가 여기서 이만큼 풍성한 거. 네? 장을 내리 면좋겠고 다른 거쇼 칼라 여 기가 비피 면 여미미 이정도 와야 돼요. 여 기가 너무 봤 다. 그래서 이정도 와 가지고 다리 여 기에 지 단추 가여기 단추 위치 틀렸고 그래서 이 꺾음 위치 여 기가 비피 죠. 그럼 비피 여기 허리 죠. 허리 선 바로 위여 기가 단추. 그래서 여기가 단추 위치가 틀리고, 소매 기장 틀리고, 스카트는 뭐 대충 타이트 스카트 막, 거의 상위는 얇은 올간지 소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잘려서, 여기다 자리 주름을 넣고, 근데 이때, 이 간격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주름이 인 거고, 그 다음에 샤링 넣고 주름 넣는 거는 기호로잘 이용해서 요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철사처럼 되서어요 여기 탄력이 붙어야 돼요. 이선하고 이선하고 이선하고 이거 고 이거 고 맞아야지 이선 따로 밑선 따로 하면 전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보다 속에 안에 들어있는 건더 주름이 많아야 돼요. 주름이 더 많아서 위에 거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여기서 저르게 해가지고 고무줄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틀려서 여기 저 넓어야 돼요. 이렇게 직선이 될 수가 없지요. 네, 여기 주름, 잔주름, 자글자글 려고. 네, 예, 그치 하죠. 잘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달려서는 이런 주름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야 지 그냥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틀렸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디자인을 스케치 하는 걸이을 여기도 허리선 여기서 고무줄 넣고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나가고 어깨가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어깨, 둥근 어깨 여기서 슈퍼처럼 둥근 이렇게 피팅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신발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 이 두지카를 정확하게 옷의 특징 소재 질감을 표현하고 디테일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걸또 인체 포즈에 입혀서 스케치로 표현하는 이제 그 방법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 참고로 또 학생들이 현장 음, 도시카 몇 개를 더볼 텐데. 자, 이 경우부터 어깨가 굉장히 하드하고 넓죠? wide, broad. 그 다음에 시류에서는 슬랙. 그러면서 이 질감이 여기 헐렁헐렁. 이걸 자루 대고 직선으로 해놓은 건 말도. 소매통이 이 몸판의 반보다 넓어요. 이런 거. 그래, 그래야 정확하게 재단하는 을 분들이 하는 거. 이 자켓도 잠그면 은좁좁하지만이옷 볼륨이 있어서 여기 약간 이렇게 볼륨선을 넣어주고 약간 이렇게 굴려줘야 이게 느낌이 납니다. 소매 넓을 때 이렇게 하니까 접어서 자 가죽으로 해서 하이웨스트 여기가 허리선인데 여기 하이웨스트로 해서 조금 비슷하게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구부러져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 디자인이 정확한 겁니다 여기서 직선을 이렇게 자 그래서 감이 두꺼우니까 이게 꼬불탕, 꼬불탕, 꼬불탕, 꼬불탕,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자, 이거는 텐트 시리얼. 여기, 여기서 끼고 벌어지고, 여기 가죽이다적근해서 여기가 포인트에요.